어제 너는 나를 버렸어 나는 아무 변명하지 못하고 얌전하게 집에 돌아와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어 눈이 떠지자마 자정신이 없지 지각은 말이 안돼 출근해야지 시간이 모자라 날 생각하고 또 아닌가 졸리 건지 또 어쩌면 널 좋아하지 않아 썼나 봐 연락을 기다릴지도 아닌가 귀찮을지도 어쩌면